의 예, 우리만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에서의 그 대단한 사람에 대한 칭찬은 네. is a valuable emotion and stimulus to productivity. 그찐는 감정 감정이고 네.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유익한 유익한 그런 단 행동을 네. To young men of vigor, vigor, and enterprise, the achievements of predecessors are an encouragement and a proof of what is impossible to achieve. 네. 생 생기발랄하고 엔터프라이즈가 약간 좋은 뜻 같은데 진취적인 진취성에서 아, 네. 생기발랄하고 진취적인 어린 어린 사람들에게 음. 프리세스